인공 혹은 인공호흡기 이렇게 네. 일할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어 제가 궁금한 거는 늘 궁금했던 거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게 항상 딸려간다. 세트처럼 그렇죠. 딸려간단 말이죠. 한 지방이죠. 네네 네. 네. 그러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딸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어, 기도가 좁아질수록 코골이가 생기다가 응. 더 좁아지면 저 호흡이가다가 더 좁아지면 무호흡이 되거든요. 아. 완전히 막히면 모흡 조금 틈이 있어서 하고 힘들게 숨면 저. 음. 노렁차게 숨을 쉬면 코골이 조금 더 열려서 코골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그냥 정상 호. 아 저는 음. 그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어, 시작이 코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선생님 네. 말씀에 의하면 네. 기도가 협착이 되면서 코골이가 시작되고 네. 그 기도가 점점 더 붙으면 네. 저호흡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호흡으로 가는데 네. 코골이가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알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옆에서 막 천둥 치는 이런 소리로도 알수 있는데, 음. 그러면, 코골이와 저호흡, 코골이와 무호흡, 이것들이 음. 꼭한 세트로 반드시 하는 거죠. 반드시라는 거는 없고요. 아, 또 반드시는 네. 아니에요? 어, 코골이를 하지 않은, 시끄럽지 않은 무호흡, 저호흡이 많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올리브님처럼, 네네네. 이렇게 그 가늘신 분들은 네. 기도가 좋기 때문에, 네. 어, 숨이 제일 제일 안 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숨잘쉬요 음, 체격이 거. 이렇게 숨을 얌전하게 쉬어요 음. 숨 소리도 안 들린 정도로 얌전하게 쉬는데 음. 자세히 들어보면 음. 숨이 되게 얕아요 음.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산소량이 부족한 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깨어답다보니까 하.. <웃음> 저다음로 환숨을 쉬고 음. 내가 뭐 화합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보면 음. 호를 골지 않는 음, 음. 어, 호흡저항 또는 음. 호흡의 곤란상태죠 음, 근데 음, 음.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상태를 사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양압기를 쓰기에는 음. 양압기를 쓰고 자라고 하면 잘수 있을까요? 글쎄 그래서 음. 저도 이제 그러면 저같은 사람이 음. 저호위란 얘기신거죠? 수가 많죠. 아, 그러면 네. 코고리, 네. 하, 코고리 저호흡, 네. 코고리 무호흡,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이 세트로 가기도 하는데 네. 코고리가 없음에도 저호흡이 갈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코고리가 없고 무호흡도 갈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러군요. 어, 나 젊었을 때는 코를 엄청 골았는데 음. 나이 먹으면서 코고리 별로 안 한다 라는 어르신들이 있고 있어요. 어, 그럼 그, 고쳐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서? 런데 아, 젊었을 때는 폐활력이 좋으니까, 응.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늘어져서, 응. 이러고 자면, 또, 같이 안 자잖아요,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음. 그러니까 는뭐 옆에서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조용히 잘 잔다 아니 이제는 코안 보라 사실은 심각할 상황일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그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꼭이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서 코골이가 고쳐진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면서 심각해졌는데? 심각해져서 코골이 소리는 안 나지만, 음. 무호흡이나 저호흡 상태로 가기 쉽다. 그렇죠. 그 상태가 되어진 게 쉽다. 그렇죠. 아, 그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양압기란 무엇인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호흡기다. 그렇죠. 네, 뚫어뻥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양압기를 한번 제가 네. 실제로 지난번에 이렇게 바람만 맡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써보고 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네그 상태를 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런 로 한번 설명 해드려 볼게요 네, 양압기 네. 네. 먼저 코로 바람을 불어놔야 되니까 네. 코 쓰는 마스크 네.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세니까안 세개하기에이 머리끈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압축기에서 네네. 공기를 가져올 호스. 네.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음. 아 요거는 분리가 돼요. 이제 분리가 되는 양압기고 안 되는 양압기. 아 분리가 되네요. 네. 네네.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카메라 셔토예요아 그렇구나. 나 네. 전, 나 어디다 이런 건줄 네. 알았어요. 예. 요거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압축기. 그다음에 요거는 가습기. 가습기? 예. 아유. 여기가 여기다 물을 넣어서 네. 공기가 이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 네, 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마른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가 바람 불면 빨리 마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어으니까이 점막이 다 마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 양압기를 할때 물을 꼭 채워서 네. 물을 통과해서 그래도 좀 습기를 머문 머금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이 양압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잠깐만요. 겨울에는 그러면 소장님 그때 입이 많이 말라요. 물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이게 그럼 결국은 그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도 좀 좋은 거를 넣어야 되나요? 아 그냥 그 정수기물 아그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제조사에서는 네. 정유수를 쓰라고 하죠 아 이물질이 이제 바닥에 깔아져서 이 탱크에 네. 물때도 끼고 그러면 번, 세균 번식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호스 같은 데 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건조가 안되고 그냥 방치되면 네. 이 호스에서 색을 번식이 어, 뭐냐면,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네. 가습기에 넣는 물도 우리가 굉장히 네. 신경쓰고 조심하고 네. 오히려 가습기를 틀어서 더 호흡기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막 이랬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음. 일로 해서 증류수는 어디서 사요? 약국에서 하죠? 약국에서? 네. 증류수 사요? 네. 그럼 증류수를 넣으면 이 호수에 세균 안 끼나요? 어..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수는 날수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멸균 상태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죠. 아. 소독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근데 네. 이게 지금 네. 소장님 음. 쭈글쭈글이잖아요. 쭈글쭈글이 아, 속은. 아, 속은 민자예요? 네. 아. 아, 지는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이 쭈글쭈글이면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아, 닦았나 아, 아, 아. 그런 분생각을 아. 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증류수를 넣는 게 좋다. 네. 네. 네. 아니면 정수기물을 네. 넣는 게 좋다. 근데 정수기물은 좀 통과를 하게 되면 조금 약간 세금 번식을 할수 있겠네요. 음, 뭐 정수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어떤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르죠. 아, 그러면 안심하고 쓰려면 증류수가 낫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이 관을 통과해서 내 코로 들어서 내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입을 막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지속적 양압호흡기예요. 아, 지속적 양압호흡기. 네.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 음. 넣어준다. 네네네. 아, 네. 아, 그렇구나. 줄여서 양압기라고 하죠. 예. 네, 그, 음. 근데 저는 네, 그 네. 양압기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그 예전에 수도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거 뭐죠? 양수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양수기는 그 네. 보통 어, 저기 지하실에 물이 차거나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뿜어내거나 네. 논에 물될때 자꾸 그게 저는 왜 양압기 그러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비슷하잖아. 양압기, 양시. 네. 그렇죠? 양시 돌릴 입니다. 아.